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이 연애를 오랫동안 잘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 것들이 있으면 조심하려고 할 거고요 이 연애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 보시려고 할 거예요 나와 내 상대방이 서로 부담을 덜 주고 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적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고 계실 수 있죠 분명 그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은 요이 연애를 잘 해보겠다는 라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데이트 통장을 만드셔서 연애를 잘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연애에 꼭 필요한 통장을 혹시 잊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정할 수는 없지만요 두 연인 사이에 금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요 또는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그게 서로에게 필요하다라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따져들자면요 이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것은 요 우리 둘 사이에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서운한 마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은 성공적으로 잘 힘을 발휘했을 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그 정도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걸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거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일들은 생각보다 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좀더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는 내 몫은 할 거고 너도 네 몫은 해 내가 굳이 너한테 신세질 생각도 없고 너도 나한테 굳이 신세지려고 하지는 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약간은 삐딱한 마음 같지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좋은 순간에 보이지 않다가 충돌하거나 다툰 순간에 이런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데이트 통장은요 우리의 연애가 서로를 떳떳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상대와 충돌이 생겼을 때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해 주자는 마음 적으로 기울어 보려는 노력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기는 할 거라고요 나도 내 몫은 다 했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몫을 한것 뿐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트 통장이 부정적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연애를 잘 이어가겠다는 노력은 아주 긍정적인 노력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노력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삼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요 우리 서로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야 될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최소한의 돌이나 문제를 삼지 않으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끔은 이견을 만들어서 다투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핵심은 요 서로의 마음이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가기도 전에 느끼기도 전에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한 도구로 쓰여야 될 것들이 우리 연애의 본질이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연애의 본질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트 통장은 요 우리의 데이트를 위해서 그 데이트가 혹여라도 불편한 길로 흘러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금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돈들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연애를 할수 있는 데 쓰이겠죠 참 눈에 잘 보이는 간단한 통장이에요 잘 보이니까 만들기도 쉬울 거고요 확인도 잘 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본질은 요 서로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상대방의 마음에 내 상대방의 정서의 통장에 우리의 정서의 통장에 차곡차곡 정립은 하고 계실까요? 그걸 확인하고 계실까요? 그걸 만들어 보려고는 하시나요? 내가 데이트 통장에 1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은 20만 원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10만 원을 넣었을 테니까요 내가 넣은 금액은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쓸수 있으니까요 10만 원만 넣었는데 두 배로 쓸수 있다라는 여유가 생겼네요 우리를 위해서 쓸 비용이니까 내가 데이트 통장에 넣는 돈이 아깝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하다는 그 정서 통장을 쌓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우리의 정서 통장에 적립금을 한번 쌓아보자고요 내가 좋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대했다면요 분명히 내 상대방의 정서 통장에는요 나란 사람이 쌓아 놓은 적립금이 하나 생기겠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만큼 내 상대방의 정서통장에 나는 돈을 찾아 쓰거나 마이너스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걸 거예요 혹은 적립금을 쌓지 않는 상태로 머무는 거겠죠 내가 정서통장에 적립금을 자꾸 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애가 잘 가고 있다면요 그때는 내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고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순간이겠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분명 내 마음속에는요 내 상대방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서통장에는 내 상대방이 자꾸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중이 되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 못해주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잘해주고 이해해주니까 그걸 견뎌준 그와 그녀가 참 고마워지잖아요 나를 많이 아껴주고 좋아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애정의 마음이 커질 거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다 보면 요내 마음속에는 내 정서통장에는 요 상대방이 쌓아놓은 정립금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처음에 남자친구와 나를 만날 때날잘 맞춰주고 이해해줬어요 그때 사실 나는 그 사람에게 큰 마음을 주진 않았는데요 자꾸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맞춰줬던 결과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정서통장에 많은 포인트를 쌓아둬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내 마음을 얻는 결과물로 나타난 걸 거고요 근데 어쩌죠 내 마음엔 그 사람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참 많은데요 나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사람 마음속에 쌓아놓은 적립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늘 노력해줬고요 내가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만족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요그 사람 정서통장에 내 적립금을 많이 좀 쌓아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쁜 말과 좋은 행동들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요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나도 분명히 적립금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쩌죠? 그 순간에 요그 사람도 여전히 나한테 적립금을 쌓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나를 사랑스럽게 대해줬고요 여전히 나를 걱정해주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좀 비슷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적립해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여전히 격차가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그 사람에게 적립금을 쌓았지만 그 사람의 적립금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쌓여서 더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나는 그 사람과 잘 지낸다고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쌓는 적립금보다 조금 적은 적립금을 쌓았을 수 있죠 꾸준하긴 했어도 요그 사람보다 많이 쌓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적립금이 지금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뭐하냐고요 이 적립금을 어디다 쓰려고요 언제 쓰냐면요 나도 그렇고요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린 연애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내 상대방이 나를 좀이해해주기를바래요 그때 그 적립금이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내가 더 많은 이해를 바랬는데 내 상대가 늘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면요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쌓은 적립금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적립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 어쩌면 이미 바닥났지만 그래서 쌓이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 사람이 그런 순간을 견뎌주니까 내 마음속의 적립금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잘 몰랐는데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쌓아둔 적립금이 너무 커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서통장에 쌓인 이 적립금이 내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그 적립금이 이제 필요 없대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쌓았던 거니까 굳이 그걸 자기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은 그 정서통장의 적립금이 지금 내 마음에 남아서 내가 이렇게 무겁고 잊혀지지 않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거겠죠 데이트 통장에 10만원을 넣을 때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면 우리가 쓸 거니까요 우리 연애를 위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내 상대방의 정서 통장에 적립하는 게참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맞춰주고 이해해 주는 건 내가 의인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결국 데이트 통장의 정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사용하려고 정립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연애를 잘 이어가 보고 싶어서 쌓는 거라고요 결국 그 포인트는요 나를 위해서 쓰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데이트 통장만 너무 신경 쓰고 진짜 중요한 서로의 마음속에 쌓아야 되는 정서통장에는 텅텅 빈 채로 내 자존심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은 채로 그리고 어느 날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적립해 놓은 그 적립금을 확인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데이트 통장에 내가 10만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만원이 된 것처럼 그의 정서통장에 내가 넣었을 때그 사람도 분명 나에게 넣어줄 거니까 내가 넣은 것에두배 풍부하고 여유로운 정서가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거겠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서통장에도 그 정도 노력을 우리는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많이 배웠고요 똑똑해요 그래서 계산이 참 빨라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10만원을 넣고 내가 3만원을 넣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10만원을 넣고 요 상대방이 3만원을 넣으면 참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정서통장에도 요 나는 상대방에게 늘 10만원의 적립금을 쌓고 있는데 내 상대방이 나에게 3만원만 넣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기분이 나쁠 텐데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서통장에 얼마나 많은 적립금을 쌓고 계실까요? 나는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정서통장에 얼마나 많은 적립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적립금을 쌓아놨는지 또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 정서통장에 얼마나 많은 적립금을 쌓아놨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적립해 놓은 금액이 더 많다면요 그때는 이젠 좀 나도 막대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요 내가 이 연애를 위해서 잘해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더큰것 같다는 라게 발견된다면요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네 라고 흐뭇해하시고 건방져지시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걸 받았으니까 더 기분 좋게 이제부터라도 이 사람에게 많은 걸좀 쌓아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같은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연애도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정서통장을 체크해보면서 우리의 연애 방향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석의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쌓은 만큼요. 그도 쌓을 거라고 믿어보고요. 내가 10을 쌓았을 때 그도 10을 쌓으면 요 정소통장 역시 2 0에 2배로 늘어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 마음의 부유함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연애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